장권이랑 샤오몽바오랑어 이거 머쉬룸이가 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너무 이제 그림만 지키는 아거 아니야? 봐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나도> 봐도 모르겠어요 이거는. <웃음> 어, <맞아. 웃음> 사실 우리도 중국어 보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림 보고 싶어요. 그림 보 똑같아요 우리. <웃음> 네?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저랑 똑같습니다 지금. 그러니까요 샤오몽빠오. 샤오몽아. 오케이 谢시 어우. 어 자, 잘 먹겠습니다. 어, 거의 거의 거의. 제시. 응. 응. 새우예요, 새우. 오, 오. 샤오동오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장부는 여기 땅콩 소스, 땅콩 소스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. 음 맛있는데요? 그죠음 이게 제일 겉에는 부드럽고 그 안에는 튀긴 게 있어서 또 바삭하고 또 안에는. 새우가 있어서 또이 부드러운 거, 이 고기의 맛 맛있다 맛있다 이게 알차다 음 되게 알차요 네. 음. 아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데요 이거 아, 깜짝 놀랐어요 아까 나오고 그리고 약간 비주얼 여자들의 취향적이요 샤파빵은 이거 안에 육수를 빨뜨리면 안 돼요 어, 당근 섬세한데요 이게 원래 같이 같이 먹는 건가? 같이 먹어도 몰라, 돼 몰라요 저 당근 안 좋아해요 <웃음> <웃음> 초딩 입맛이라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살짝 터뜨려가지고 이거 도저히 뜨거워요 뜨개 뜨거워. 뜨겁거든요? 조심해야 아, 돼 음. 확실히 육즙이 살아있어요 오, 음. 그래? 어난 당근이랑 같이 먹어야지 어 건강한 나이가 있으시다보니까 <웃음> <웃음> 건강을 생각하셔서 이제 당근이 드시는데 전 당근이랑 안 먹습니다 저 <웃음> 이게 버섯같이 생겼죠? 근데 버섯이 아니에요 <웃음> 아유 잠깐 초점이 왜 이렇게 어둡지? 얼굴이 좀 까만 거 아닙니다 <웃음> 아, 좀 까맣긴 <까만> 한데 <웃음> <야>, 양심이 <웃음> 없네요 네. 자. 고기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어? 야채가 들어가 있네요. 야채가 들어있네. 반전이네요. 전 분명히 고기인 줄 알고 먹었는데. <웃음> 그러게. 이게 모양은 되게 좋아요. 뭐 맛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. 뭐 어, 안쪽에 고기도 있다. 고기 있어요? 좀 네. 좋아하세요 이거? 이거 네, 나쁘지 않은데. 요 나쁘지 않아요. 음. 응. 약간 형. 건강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. 네. 아니 형이 어르신이라는 건 아니고. 네. 자 이거는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. 약간 우리나라 탕수육 같아, 탕수육 한번 먹어보죠 약간 꼬바로우같이도 생겼는데, 이거? 음 어, 아까 딱 초딩 입맛으로 했을 때, 초딩 음. 제일 좋아할 것같아 우리 초딩들이 좋아할 맛마건같은 예, 초딩이 좋아할 맛이에요, 이게 근데 괜찮은데요? 근데 약간 좀 짜다 짜서 밥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맛 괜찮아요 맥주랑 먹어도 괜찮, 괜찮을까? 음 맥주네 이거는 그냥좀 태워주고 약간 뭔가 진짜 엄청난 고급 레스토랑이 와가지고 즐기는 그런 분위기 아뭐 실제로도 여기오성급 호텔인데 그죠? 낮도 괜찮겠지만 저녁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녁에? 음. 햇빛이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햇빛. 저녁이 되면 이제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지금이랑 다른 분위기가 날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단품으로 다 시켰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트 메뉴가 있어요 그렇게 시키면 뭐 딤섬이든 뭐 차라든 뭐 먹을 게쫙 나와요 세트로 그렇게 시켜도 되고 아니면 뭐 주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품으로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시킨 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골라또 시켰어요 음. 아, 지금 이제 뭔가 볶음면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. 기대가 되는데요 직원들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와도 되나 안 되나 와도 됩니다 주방장 추천이라고 해서 시켰는데 약간 어묵에다가 어묵 아니에요? 관자 아 관자 관자. 관자 관자, <웃음> 관자. 관자놀이 관자놀이 <웃음> 네. 약간 우리나라 그저 같은데 짜파게티 막 그런 그런 네, 느낌이 나는데 한번 먹어보죠 음. 약간 하트 같네요 오 <웃음> 리액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네 <웃음> 맛있다 역시 비싼건 비싼값 하는것 거거 같아요 진짜 이거 먹어 조금 싱겁네 아 저는 근데 이런걸 이런 좋아해요 형 아까 요거 더 좋아하는거 보니까 형은 자극적인걸 좋아하네요 그죠 중국에 살아서 그래요 저는 아까 요거 탕수육같은거 요거보다 더 맛있어요 음 그럼 간이 이게 딱이에요 저한테는. 어전 너무 맛있는데 여기. 말아야 에대서는 그 딤섬도 같이 하는 이제 식당 중에서 점심에만 딤섬을 팔고 저녁엔 딤섬을 안 파는 집이 이렇게 있어요. 음 맞아, 맞아 맞아 여기도 그래요? 물어봐야겠다. 민가이 장판아, 어동빠 외자 셰메이요. 응가이 씨씨. 맞네요 형 말이 맞네요. 어 역시 마카오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거다 알아요. 나중에 저녁에 와서 딤섬 시키시는 분은 제 영상 끝까지 안본 거예요. 이게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아, 네. 이제 평가를 좀 내려주시죠 자, 어떠셨어요? 여기 저는 맛도 그렇지만 분위기 그죠 사실 음식을 먹을 때는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뻥 뚫린 이런 호화스런 호텔에서 먹는 그런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네. 또 아... 할말 없으면 끊을게요 아, 네. <웃음> 어 솔직히 정말 저렴한 음식 찾는다면 여기 오지 마세요 네, 여기 음식이 싼 편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는 코타이 MGM이라고 마카오 MGM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항이랑 가까운 그 MGM 호텔이 여기에요 그리고 공항이나 페리터미널에서 바로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교통편도 굉장히 편리해요 아까 전에 저기 제가 카페도 찍었잖아요 사실 아메리카노 4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6천원에 저런 분위기에서 또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또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먹고 또 커피도 한잔 마시시면서 이렇게 분위기도 즐기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카오 건이었고요네 저는 마카오 슈퍼맨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